반갑습니다 홍태선입니다 저는 이제 출근하려고 차에 탔고요 오늘 저희 출퇴근 루틴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렛츠고 어 제가 출근을 할 때는 사실 좀 일찍 나가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40분 정도가 걸리고요 천천히 나가면 또 1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퇴근을 할 때는 1시간에서 길게는 1시간 20분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뭐 왕복 합치면 2시간에서 총 2시간 반이 소요가 되는 건데 하루에 2시간 2시간 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정말로 많은 시간이라는 거죠 이 시간을 이 시간을 과연 내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도록 내비 둘 수가 있냐 그 제가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프로 자기 개발러로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 이걸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몇 가지 루틴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뭐꼭 운전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께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 루틴 한번 공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딱. 차를 타고 나오면 음악부터 한번 들어줘야죠. 왜냐면 이제 아침에 좀 졸리기도 하고 정신이 덜 깼을 때 정신을 빡 하고 차려줄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뮤직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날마다 기분이 다르고 또 날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날그날 그날 약간 무드별로 들을 수 있도록 플레이리스트를 조금 준비를 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 오늘은 약간 요필이다. 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약간 비가 온다. 아 오늘 약간 잔잔하게 아침을 좀 열어야겠다. 뭔가 커피 향이 솔솔 나는 듯한 뮤직으로 열어야겠다 하면 그거를 탁 켜고요. 아 오늘 뭐 날씨 좋다 그럼 산뜻하게 가벼운 깃털처럼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겠다면 또 그런 깃털같은 플레이리스트를 듣곤 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뭐 날씨가 좋고 산뜻하게 시작하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의 선곡 아저송합니다좀 아, 산뜻하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늘 뭔가 이렇게 영상도 찍고 이게 날씨도 좋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 아, 흥을 좀 주체를 못했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좀 플레이리스트를 바꾸는 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디오북 듣기입니다 아침에 전 일어나서 씻고 아무것도 안 하고 차에 타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이 뇌가 가장 말랑말랑하게 깨어있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팔팔팔 팔 돌아가는 뇌에다가 뭐라도 좀 넣어주고 싶은데 오래만 듣고 그냥 운전만 하기 아까우니까 오디오북을 듣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유튜브에 책한민국이라든지 이런 책을 읽어주는 영상들을 틀어놨었다면 제가 최근에 윌라 오디오북으로부터 이 이용권을 이 받아가지고 지금 꾸준히 쓰고 있는데 아, 너무 괜찮더라고요. 말 그대로 오디오북입니다. 음성으로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기존 전자책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것도 읽어주기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 기계음이 나오잖아요. 반갑습니다. 한국 타잔입니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윌라 같은 경우는 정말 100% 다 성우분들이 녹음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글에 대한 감정도 잘 전달이 되고 진짜 사람이 옆에 읽어주는 것 같아요. 어제는 커피숍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분노로 이성을 잃고만 거죠. 즉 자네는 분노의 감정을 주체 못하고 큰 소리를 냈다는 말이군 저도 요즘 아침에는 거의 오디오북만 듣는데 이게 왔다 갔다 듣다 보니까 이용시간이 벌써 10시간을 훌쩍 넘겼더라고요 그리고 한 2주 동안 책한건 읽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운전하고 가고 있을 뿐인데 그냥 책을 귀에다 때려 박아주니까 책을 한권건 그냥 읽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장시간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출퇴근길에 시간을 조금 더 생산적으로 보내고 싶다면 윌라 오디오북 꼭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프로모션 중이라 할인된 가격이 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저의 한국타잔 코드 입력하시면 일단 첫달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3개월 동안 50%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꼭 놓치지 않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써보면서 저만의 윌라 사용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같은 경우는 무조건 경제경영책만 듣습니다 소설이나 다른 뭔가 자기개발 서적은 들어도 귀에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돈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 제가 상당히 집중을 하게 되고 귀에 팍팍 꽂히는 거 있죠. 그래서 최근에 돈의심리학이라는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고요. 월급보다도, 집의 크기보다도, 위신 있는 직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원하는 것을, 원한 때, 원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뚜렷한 생활양식상의 변수였다. 두 번째 팁은 이 구어체로 쓰여진 책을 들으면 조금 더 듣기가 편해요 이 메타버스라는 책이 그렇게 쓰여졌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옆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 이책 아직 안 읽으셨다면 메타버스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읽었던 책을 오디오북으로 다시 듣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의 추월차서 너무나도 뭐 재밌게 읽었다기 보다는 뭔가 새로운 세계를 하나 알게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해준 책인데 제가 읽었던 내용을 뒤로 들으니까 다시 한번 감명 깊게 읽은 부분들이 생각이 나고 더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참 그리고 아이디 하나 등록해놓으면 가족 공유 서비스라 해가지고 가족의 계정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금제는 하나로 똑같은데 두 명이 쓸수 있는 거고 서로의 독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할인 코드 꼭 쓰세요 자세 번째로는 팟캐스트 듣기입니다 오디오북도 좋은데 사실 20분 30분 듣다 보면 좀 졸릴 때도 있어요 지루할 때도 있고 그럴 땐 바로 그냥 팟캐스트로 태세전화를 해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손에 잡히는 경제 너무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요 아니 아니 재밌게 듣고 있어요 매일매일 갖고 오시는 경제 이슈 사회 문제 그다음에 문화적인 내용 또 역사적인 내용들을 다 게스트를 초대하셔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티키타카가 되니까 너무 재밌고 저는 사실 라디오를 안 들어요 왜냐하면 광고도 너무 많고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이제 주파수 돌리다가 시간 다 가더라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틀이 바로 떠요. 그래서 아,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바로 알수 있으니까 훨씬 시간을 낭비하는 느낌도 들지 않고 무엇보다 콘텐츠 질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경제 이슈를 매일매일 따라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오디오로 그냥, 그냥, 그냥 떠먹여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되게 재밌으시더라고요. 마지막 안 네 번째 루틴은 요건 이좀 퇴근할 때 제가 자주 듣는 건데 바로 유튜브 듣기입니다. 네. 근데 어떤 유튜브냐 이 흘러가는 시간을 역사와 문화와 지식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채워줄 조승현의 탐구생활 그리고 셜록현준 네. 이두 채널을 주로 많이 듣습니다. 사실 뭐 워낙 유명한 채널이라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오늘 이렇게 모닝 루틴을 소개하는 것도 약간 조승현 작가님의 콘텐츠를 조금 오마주를 해본 거예요. 네. 사실 이두 유튜브 채널 특징이라고 하면 보지 않아도 됩니다. 듣기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조승현 작가님 같은 경우는 특히 역사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스 토리텔링을 너무너무 몰입감 있게 재밌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다가 사실 제가 역사에 대해서 좀 약한 편입니다 예, 역사, 세계사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친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장벽이 있었는데 조승현님 채널 보면 그 장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요 어, 그래서 가장 좀 많은 인사이트를 받는 채널인 것 같고요 셜록현준 채널도 어, 너무너무 재밌는 게이 어떤 공간에 대한 인사이트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당연하고 일상적으로 이 향유하고 있는 이 공간 그 속에도 정말 많은 철학과 뭐 숨은 의미들이 담겨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사람이 이 공간이 완전히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거기서 잠을 잘쓸 때라고 생각을 해요 차박이 가장 손쉽게 잠을 자는 걸 하는 거죠 내가 어디 가서 하룻밤 자고 오면 그 공간에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곤조곤 하나 하나씩 짚어주시는데 그것도 들을 때마다 오 그러네 오 맞네 이러면서 한 번쯤 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는 그런 컨텐츠들이라 너무너무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이두 분의 컨텐츠를 보면 정말 독서를 꾸준히 해야겠고 공부도 끊임없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언젠가 여러분들께 좋은 인사이트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노래 한곡 때리고 오디오북을 듣거나 뭐 팟캐스트를 듣거나 또 조승현의 탐구생활 셜록현준 이렇게 들으면서 출근하고 오면 뭐 책이라도 한권 읽은 느낌이 들어서 이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이 아침부터 이 뿌듯한 마음 가지고 열 일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이고, 아. 오늘도 수한 나에게 박수를 아 출근하면서 이 모닝 루틴에 대해서 출근길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일을 하고 왔더니 어느새 또 집에 갈 시간입니다. 출근길 루틴 없냐고요? 퇴근길은 저도 좀 쉬어야죠 사실 이 루틴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별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포인트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라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뭐라도 조금이라도 티끌만한 어떤 나에게 발전되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 저는 무사히 홈서트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만의 뭐 출근 루틴 혹은 퇴근 루틴이라면 댓글 에 한번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바이바이